잘았어. 아, 직 어? 시작했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 해. 아단 다시 알려 줘. 다시 시작하자. 속이 시작하이 그러니까 이거 단단 거예요. v m 이비 일단 시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딸인 그래서 너무 너무 인가했고 다이브가 더더 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해요 다이브 요 <웃음> 오늘 또그 뭐야 우리 앨범 네. 레드 네. 레드 차 맞아요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 맞아요 아주 예쁘게 다들 무대 하고 왔는데 다들 무대를 보셨을까요? 보셨어요. 곧2 2년 호랑이 해역을 갔는데요 호랑이의 기운으로 저희도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테니까 활동할 <웃음> 평생 아이브랑 함께해요 아아아 알람. 레이도 있어요? 레이 다이브 일단 새해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새해 첫일위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너무 행복하고요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찾아올테니 저희 자주 만나고 2022년도 아예 모함께 행복하게 보내요 네. 네 알겠습니다 아아 우리 망댕도 너무 만대기 있어요? 네 이렇게 1위 할수 있게 된 것은 모두 다이브 여러분 덕분인 거 알죠? 몰래하는 거 아니야? 우리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해요 2020년도 화이팅! 2020년? 2 0 2년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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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웃음> 진어 <요즘은> 오랜만이지롱 아, 팡! 팡! 주세요 <뽕>